기왕의 심장질환은 없고 구조 당시 포말은 없더라도 얕은 물기절중후군으로 자명 중 기절할 개연성이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9나 2008540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여러 건의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필리핀 리조트에서 자명을 하는데 나오지 못해하여 함께 수영을 하는 k 가 망인을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인공호흡을 하였지만 끝내 며칠 뒤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의 인정여부 관련 법리, 상해 사망보험사고의 요건 중 위험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며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우발성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모두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분장에 있어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인 관계이므로 수익자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판단 불리한 간접사실 내지 정한 사실 또는 사정 등 망인은 수영에 능숙한 편이었고 이사건 리조트 수영장은 망인이 수영 미숙이나 부주의로 일사할 만한 환경으로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고함을 치거나 호우적된 일이 없는데도 이미 얼굴이 새하였고 입술은 보라색이었으며 의식 없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으며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왕이는 망고 덩어리에 토해냈지만 잘고 신 거품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심장효소 수치검사를 하였는데 CKMB 수치나 트로포닌 수치는 정상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 원인은 물에 빠짐에 의한 저산성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기재되었으나 추가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라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유리한 간접사실 내지 저항사실 또는 사정 등 그러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라기보다는 얕은물기절증후군에 따른 익사로 보이 상당하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집중치료실의 의사로부터 사인은 익사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방사선 촬영 및 판독을 담당한 현지 병원 의사는 망인의 양쪽 폐에서 불균형한 음영이 관찰되었고. 대동맥이 뒤틀리거나 확장되어 있지 않으며 심장비대 소견은 없으며 판독글과 익수라고 기재하였으며 심전도 검사를 한 의사 R은 전형적인 급성관산동맥증후군 부정맥 심근경색의 심전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익수 전 심장 이상보다는 익수 후 심장혈류장애에 따른 심근경색의 심전도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진료내역서에는 물에 빠짐에 따른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서에는 물에 빠짐에 따른 급성관상동맥증후군과 물에 빠짐에 따른 의식장애 상태로 기재되었고 사망진단서에는 물에 빠짐에 의한 저산소성허혈성뇌병증이라고 기재되었고 생전에 심장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며 의사 P는 이후 급성관상 동맥 증후군이 유력하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피고 2의 직원이 유리한 정황만을 제시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또한 피고들은 익사가 아니라는 의료자문회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제공한 자료들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망인이 현지 병원에서 이송된 후 심장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 하긴 하였으나 심장효소 수치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진단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정상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망인에 대한 심장효소수치검사는 이미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거친 후에 이루어졌는 바 심장효소수치는 심근이 손상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위수치만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원인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른바 야튼물기절증후군이란 과호흡을 한 다음 잠수 또는 자명을 하는 경우 체내 이산화탄소가 낮아져 산소가 부족해도 호흡 욕구를 정상보다 더 오래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절이 유발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랫동안 잠수를 하기 위해 잠수 직전 과호흡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체내 산소 농도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채지 못하여 기절하여 익사한 것으로 보이며, 수영의 숙련도나 수심은 야트물 기절 중후군의 발생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야트물 기절 중후군에 의한 익사의 경우 수영자가 물 속에 들어가기 전 과호흡을 하여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게 됨으로써, 주의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망이는 잠수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기절하여 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얕은 물 기절 증후군에 의해 익사로 사망한 점을 뒤받침합니다. 전체 익사의 약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비전형 익사의 경우 위와 같은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의 코와 입에서 거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익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기절은 수심이나 수압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수영장이나 계곡, 욕조 등 어떠한 물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물놀이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병원이나 경찰에서도 망인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파악하고 있었는 바 당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을 보이고 따라서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원고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사정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